전 440분이에요 에미레이요 오늘은 주바이 물가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먹은 음식 얼마지 한번 볼게요. 와이파이도 연결이 잘 되고. 86대드함 I a take the payment, I'll just cancel this payment and 물을 돈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취소를 했어요, 아까 전에. 근데 물이 찍혔네요와영수증 확인 나오시면은 는래본즉 물도 쪽들 한거 달라 했었거든요. 와, 물이 무슨 5,440원이에요. 아니, 이거보다 더할걸요한 6,000원 할걸요 Yeah. Is it okay if I uh, because this payment is already done? Is it okay if I give you back the money, cash? Back the cash? Yes. Oh. Okay, for okay. the water, it's fine for you. Okay. Oh, bye. Yeah. Bye. By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거 아시죠? s t o r o u c k s coffee Americano의 가격을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좀더 비교가 쉬울 것 같아서. 에미레이트 물은 스타벅스 조그만 게 13.5D로만 음. 중간 크기가 15 4,320원 조그만 게 우리나라가 4,100원 아닌가? 어우, 스타벅스는 가격이 비슷해니이 현지 사람들이랑 잔나님이 다, 두바이 물보다는 에미레이트 물을 좀더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두바이 물은 너무너무 넓어서, 굵게. 너무 많대요. 되게 고급지다. 네. 아, 촬영 못하겠지? 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옷이 되게 많아요 음. 되게 가격은 560만원 정도 라이트 디올 레이디버스 <웃음> 저기 <저희> 샤넬도 있어요 <웃음> 근데 제가 일주일 뒤에 터키 출장을 가거든요 근데 터키가 진짜 진짜 저렴하대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가격만 알아두고 터키로 가서 정말 살 거면은 제가 사야 할 이유를 다섯 가지를 적고 사야 되거든요 음.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왜 사고 싶은지에 대한 이메일을 다섯 가지 이상씩 적어. 아 그래서 적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먼저 보고 근데 이게 되게 많다 진짜 의미레이션이 되네요 진짜 헤다봐아 아, 진짜 또 이렇게 정말 헤타봐 일단 샤넬 여기는 줄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와 진짜 예쁜 드레스를 발견을 했는데 진짜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제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길어요. 아, 진짜 너무 길어요. 아, 음.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았어요. 미스. 미스 브이드? 이거 좀 제가 좋아, 좋아하는. 음. 섹시, 섹시 스타일. 오! <웃음> 스타일이야. 너무 너무 예뻐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향수병이 엄청 예뻐요. t h s i s the biggest brand in Emirates. Biggest brand? This is type i r a t e r a b b r a n It's the biggest one here in t h i r a e s Oh, number one? Yes. This is Emirati style. Yeah, Emirati. e m r a t Yeah. How much? How much rose? Fifty five. Fifty nine. Fifty nine. Fifty nine. Yeah. u m j o n Ah. w h is m e e a u t u m i h t r i h t i g h t i g h t Right. Right. h t i h t r t h t Right. r t h t t h Right. t h t t h Right. i t h a Right. t h i t h 이거 샀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t n your head. Yeah. 음. yeah.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머, 어때요, 잔나님 저? 잔나님 저 어때요? 이색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살게요. 빨리 빨리 사야겠어. <웃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헬로. 헬로. 헬로. 헬로. 땡큐. 굿. 뭐 사야 되지?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이것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쁜데? 와 이거 너무 예쁜데? 350이면. <웃음> 아 <웃음> 이렇게 하면 돼. i g i n t h e o e r model. i s e b o e o l e b i o e b o l i e t of i t t e b o a e a l i t l o a l e t o a l i t l e o a e o i e t o a l e b i o e o a i t e a e l o a t o a l i e i e i i i e e l o o i a a i e o a i o e e e l i o e a t o i e a 와, 이렇게 해주셨어요. 처음 입어봐요. 근데 이게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택시가. 제가 택시에 따라 요금이 다른가 봐요. 그냥 구면 되나? 어머! 어머, 음, 택시야! 어, 여기도 여성분이네. 저 아, 핑크색. 오어 신기해. 남녀 유별한 사회도 그런가봐요. 어, 뭐 신기한 일아 좋죠. 이번엔 다른 택시예요. 여기 5부터 시작이네? 여기 더 싼데요? 오, 공항 300... 택시가 아니야. 오백 원.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택시 okay. 아, 되게 깔끔하고 향이 되게 좋아요. 여기 화장실. Thank you so much. I just hold a second for the door? Yeah. Sorry. i h just okay. 내 눈이 심장해줄게. 저요 네. 여기가 1명이 얼마였죠? 수박에 12만원 정도 오! 괜찮다 여기 외관 되게 괜찮더라고요삼성대음 여기가 되게 가성비 좋다고 또 두바이 관광청 <웃음> 거기 사이트에서 또 참고를 해가지고 두바이 관광청 정고가 진짜 블라블라 <웃음> 여러분 블라블라 블라블라 <웃음> 블라블라 때문에 약간 믿음감이 올라갔지 확! That is a 베팅룸도 있고, 여기는 짐도 있고, 풀장도 있어요. 와 일단 향이 되게 좋아요. 어, 크기는 거기보다 조금 조금 넓은 정도인데 와우 모스크도 지 여기는 앞에 이렇게 뻥 뚫려있어요. 뭐가 생길 건가? 그리고, 와, 이거 뭐야? 아가 <웃음> 커피, 커피 체크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가현진들도 많이 만날 거라서. 나는 모르고 음식이에요. 북아프리카 그 토마토랑 우와. 계란 넣은 거. 아. 이것도 아랍 콩! 아랍빵. 저... 아랍빵. 네. 이거는... 음. <웃음> 정돈된 나렴 <하렴. 웃음> 와, 여기는 이런 풀장도 있고요.